신들은 모르지. 분명히 봤어요. 새벽에 군인들이 학교 과학실에서 거대한 얼음조각 안에 있던 뭔가 파내고 실험하는 걸두 눈으로 확실히 봤어요. 정말로 거기에 뭔가 있다고요. 199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목격담이 있어요. 미군들이 외계인들을 잡아다가 실험을 했다는 설부터 귀신을 직접 봤다는 목격담까지. 진짜 뭔가 있기는 한거 같네요. 경찰에 신고해야겠죠. 가요. 우리가. 우리 괴담 취재팀이잖아요. 했지만 걱정이 되네요 걱정하기에는 이미 늦었고요 얼른 내리기나 하죠 하실 듯말좀 해주세요. 드디어 찾았구나 <웃음> 나 <나의> 이상한 공간을 볼까 안녕왜그